이도 하시죠. 그래. 지구 충돌까지 도대체, 앞으로 10천 남았다. 잘개라. 고봉군, 어서 시간이 없어 함선을 터뜨릴 수 있는 버튼을 눌러. 빠르게. 네. 알겠습니다. 제군들. 응? Eh? 네. 잘 들어라. 나로 부스테링. 지구의 평화 아니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뛴다 알겠나? 끝? 네 대한민국 <웃음> 자아마쳐라 대령님 응 음, 코봉이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대령님을 보면서 저는 꿈을 기억합니다 하하하하 <웃음> 별말을 그래서 제가 대령님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나에게 선물은? 네자 먹어 개뼉다 못 참지 난 어! 아, 죄송합니다 어? 대령님! 지금 크로우 무리들이 아, 함선을 해킹한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! 지금 침투한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높은 대령 지금부터 이 함선을 우리가, 우리가 접수한다. 접수한다 5분 뒤 지구와 충돌을 하지 하하하하 그들은 잘 가라 슨바 자기 위치를 지키고 포복이! 네! 너는 나와 함께 크로우로 처치하 간다! 네! 알겠습니다! 자, 근데 러스 세러님! 우리에게 무기가 없잖습니까 이런 개벽까지로 싸울 수도 없고! 하하하! <웃음> 그럴 짜고 내가 준비. 자 이쪽을 받게! 어? 우와! 우와 이 멋진데! 자! 한번 싸워보게! 네! 알겠습니다! 아 개깜놀 아 진짜 정놈이 기가 막힌데요 하하하 야개사기지하하하 자! 그럼 크로우무리들을 처치하러 출동! 가자! 가만히 도착했죠! 자! 자 그럼 고봉이 준비됐지? 네! 준비됐습니다! 좀 들고! 여기 있습니다! 그래! 장비 점검 시작한다! 네! <웃음> 장비 점검.. 저.. 어. 어.. 대량님! 왜! 지금 바빠! 아니 뭐.. 전쟁이 즐거우세요? 왜? 뭐이게 꼬리를 흔들어 대요뭐 즐거운가 보다 전쟁이 아 그게 아니라 아이 습관이다 이게 다. 그래요? 습관이? 손 줘봐 이봐! 아, 예. 죄송합니다 자! 어쨌든! 우리는 지구를 지킨다 대한민국을 지킨다 자! 가자! 직장! 야! 오른쪽이에요! 자태! 롭프세는거 코보기를 배제했다. 역전치기라 우와! 로 밑으로 가자. 밑으로. 방법을 하나 밀어붙이는 방법밖에 없어 그냥 밀어붙여 알겠습니다 가자 야 무슨 야, 야, 야, 가만히 있겠어 자자 환수 조심하시오 아 가만히 있겠지 정말 강한 상태예요 꽤나 꽤나 세인데 대 조심하세요 지구 충돌까지 앞으로, 앞으로 10초 남았다 하하하하 <웃음> 잘 가라 고봉훈 어서 시간이 없어 함선을 탈출릴수 있는 버튼을 둘러 빨리 네 알겠습니다 어, 어, 아우 아. 빨리 올라겠습니다 어서 이차 뽁뽁틀을 빨리 둘러 그 잠깐만요 텔렉 니크는 오늘 다죽는다고요 걱정하지 마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함선을 내가 또 준비했어 어서 시간 없어 둘러 Yeah! <laughs>